오늘은 엘리사과 악 열왕기하 2장 19절 25절 말씀 갖고 증거하겠습니다. 자 남유도와 북이스라엘 왕 성경 강의 오늘은 엘리사 나만 그 다음에 수햄 여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요새 그 하, 하, 이슈가 되었던 것이 하웨이가 미에 이제부터 스파이 행위 안 한다고 약속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왜저 정했냐면 요새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하고 과연 우리 성경과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바라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어, 택했습니다 자 하웨이가 미에 대해서 이제부터 스파이 행위 안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사람들이 약속했다는 건 뭘까요 여기까지 스파이짓을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는가 그렇게 좀보고성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6월 5일 현지 시각 량화, 화웨이 이사, 이사회 의장은 4일 중국 본사에서 미국 취재진을 만나 화웨이는 국가들과 스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를 이를 당장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2019년 6월 3일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화웨이가 이렇게 된것 자체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히스토리를 한번 바라보기 하겠습니다. 자 2018년 10월 5일 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의 좁쌀만한 스파이칩으로 미 기업 CIA 기물을 털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이 내용이 뭔가 중국군 공작원들이 칩 제작 서버형 회로기판에 심어서 애플, 아마존, 국방부 납품 조직적을 해, 해킹했다는 것이 해킹 소식 나와 갖고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등을 빼돌린 것 같다라고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브린버그 비즈니스 위크에서 브린버그 통신이 보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 아마존 사실 아니다 보도 부연했지만 주가가 급락한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중국 공장 공산자 공작원들이 군에 있는 공작원들이 왜 스파이칩을 제작했을까? 이것은 뭐냐면 어. 그 기밀을 뽑아가고 아니면 그 기밀이나 아니면 그 기술적인 것을 뽑아가고 자기네들이 어떤 기술적인 우위를 선택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2018년 12월 7일 날 겨울에 대이란 제재법 위반으로 미국 부탁을 받아 캐나다에서 명완조 부회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이 명완조 부회장은 그 화웨이 회장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대이란 제재법은 뭐냐면 미국 사법당국은 통신장비업체 j t 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 이 사람들이 이란에다가 그, 그 중국 제품 그, 그 기밀을 갖다 할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판매했다고 결론 짓고 이 사람들이 그 위, 제재 위반을 했기 때문에 어그저 뭐랄까 그, 그걸 체포했는 그 캐나다에 있는 있을 때 체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국에서 어떻게냐면 2019년 1월 13일날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폴란드에서 뭐냐면 저 정보 중화의 직원 스파이혐의로 체포를 해버렸습니다. 여기는 그 폴란드나 이그 한거리 같은 경우 거의 70% 정도가 화웨이 제품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포된 화웨이 직원 이름은 왕위정이었는데 화웨이 입사 이전에 중국 외교관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에서 임원급이었고 폴란드 당국은 화웨이 직원 한 명을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련한 스파이혐의로 체포했고 폴란드 직원 또한. 체포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온 게 뭐냐면 2019년 2월 12일날 범페어 미국 국무장관이 화웨이 설비 쓰기 위해서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동맹국 화웨이 쓰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과 협조하려면 동맹국그 화웨이를 안 쓰는 게 좋다. 만약 화웨이를 쓸 경우에는 너희하고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폴란드의 체포작권이 있고난 다음에 한가리를 방문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이 너희한테는 기회와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에 따라서 너희가 기회가 될 것이고 만약 화웨이를 선택할 때는 너희는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시건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화요이비 핵심부품 공급 중지 명령을 내렸고 통신장비 도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년까지 통신장비 사업으로 글로벌 점유율 20%, 현재 어저 6.2% 달성한 삼성전자도 너희가 기여가될 것이라고 미국에서 그런 얘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뭐냐면 항상 나온 게 뭐냐면 한국은 그러니까 한국, 중국에서도 무슨 얘기냐면 한국 2017년 중국 반대로 미안,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합의했다가 보복을 당한 것처럼 캐나다가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해갖고 캐나다 국적자들 기업들을 보복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똑같이 뭐냐면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도 마찬가지 공격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너희들 제재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화웨이 규제의 강력 반발 중 보복직지 경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화웨이 기술에 대해 추가 규제 조치를 발표한 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고 중국 기업의 일방적 제재를 가한 데 대해서 단호히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도 조심하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9년 6월 5일날 뭐냐면 한국 미중 사이에서 올바른 판단하라 은근히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 정부를 향해 미중 사이에서 올바른 판단해야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과 같이 사드 배치 때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한번 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던 겁니다. 자, 2006년 6월 5일이죠. 그런데 뭡니까? 6월 3일 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6월 3일 날 나는 비밀 행위를 안할 것이다. 스파 행위를 안할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6월 6일 날 곧바로 미 대사가 대놓고 반화회의를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통시장비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용 인터넷 중계기도 쓰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 대사는 LG유플러스를 거론하면서 안보의 위협이 되니까 너 신중하게 생각해라. 만약 문제가 있으면 너희하고 거래는 뭐 안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반협박 정도로 그렇게 얘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LG유플러스를 겨냥해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것이 미 대사, 미그 대사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미지 LG에서는 무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수 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LG 화웨이를 갖다 쓰게 한 사람 자체가 뭐냐면 그 이상철 통화, 통신부 화통 장관이었습니다. 이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LGU 플러스 회장을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 화웨이 고문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있다가 결국 왔는데 이렇게까지 미국하고 문제가 생겼거를 알면서까지 왜 이런 걸 시켰는지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갔습니다 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 화웨이 사용 10% 미만이기 때문에 안보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미국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6월 7일입니다. 상영통신망과 군사 안보 통신망과 확실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미 군사 안보 분야에선 미신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그 동의하지 않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6월 6일 날 아까 말했 것처럼 6월 6일 날 이제부터 스파이 형이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면 아까 한국 조심해라고 했던 그게 6월 6일이고요. 6월 7일 날미 대세가 너희들 중국하고 화해하고좀 끊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국 제품 쓰지 말라고 얘기한 것하고 거의 시간이 맞은 것입니다. 자, 자, 근데참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등서평이죠. 덩사업평이라고 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향후 70년은 미국과 싸우지 마라.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게 1997년가 저이 사람이 사망할 그 바로 직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중국 공산당들 위한 어떤 그 사람들 전체적인 사람들 갖다 모아놓고 그 기관지, 그러니까 중국 당 간부들만 하는 그 기관지에다가 이걸 기고하면서 향후 70년은 싸우지 말라.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070년 정도인데 누구예요? 어, 시진핑이 2040년, 25년 정도를 좀 땡겨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이 덩사업형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온건과 강경을 한꺼번에 썼던 사람 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말이 맞을지 시진핑이 맞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5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자, 동마야, 이리 와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개도다. 하렇게습니다 우리는 이런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을 보고도 믿지를 않고 지금 아직까지 중국과 친중정책을 쓰고 있고 화해를 갖다가 그냥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왜 중국은, 왜 덩사업형은 왜 70년 동안 싸우지 말라고 얘기했고, 왜 지금 화해에는 미우한테 우리 스파이짓 안 할게요라고 얘기했다고 할까요? 자, 그럼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그, 정치권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소재 3개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얘기 하면서 자 G20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일정이 꽉 찼으니까 문대통은 만날 시간 없습니다고 얘기해버립다 그러면서 악수하고 끝났죠. 자, 그러면 일본 부품은 한국의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제품에 가장 필요한 거고요. 만약 이 공급이 안될 경우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질 거고 이것은 전 세계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일본으로 넘어갔죠. 자,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 당시 뭐냐면 황랑기 부총리 일본 명백한 경제 보복이다. 상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산업자원부가 대응한다는 말 외에는 일제히 침묵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것이라는 것이 바로 업계의 얘기입니다. 그게 29년 7월 4일입니다. 자, 그랬더니 7월 7일날 이게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 기업이 불소 관련 물품을 갑자기 대량 주문 이후 행방불명이 됐다. 불소 관련 물품을 해서 어디로 갔을까? 이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없어진 걸 보니까 북한어 넘어가 독과색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출 규제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안보를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 안보의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것다얘기죠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가 아마 이것을 조정해 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과 미국이 무작하 미월 그 관계 에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그런 허락을 혹시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당시 그, 뭐야, 그, 그, 당시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기술력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1921년 호쇼, 호쇼라고 이게 뭐냐면 한국모함입니다. 한국모함. 항공모함. 호쇼라는 항공모함은 1921년도에 항공모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00, 1897년 자기네들이 만들지 않았지만 영국에 가서 만들었지만 항, 저, 뭐죠? 그 구축함을 진술 했습니다. 1897년에요. 그다음에 항공기는 1939년에 첫 전투 비행기 전투를 할수 있는 비행기들을 만들어 갖고 비행을 해 갖고 이게 1940년에 들어서 그 양산이 들어가 갖고 이 가미가제로 이게 활동했던 것이 바로 이 비행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생각해 1921년도에 결국 항공모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항공모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계문명 거의 한 100년 정도가 그 차이가 있는데 만약 이런 거로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아 그냥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왜 우리 문재인 정부께서 대통령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항공마그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고요. 자. 아, 오늘은 그, 제가 보면 엘리사의 위주로 해서 엘리사와 수애 여인, 그리고 그, 나반에 대해서 그,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러고 읽어봤습니다. 자, 주위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그건 무슨 일일까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착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모이는 사람들을 같이 갈수 있다고 좀 봅니다.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중 정책을 쓰는 사람, 친미 정책을 쓰는 사람, 반중 정책을 쓰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고 주위에 어떤 사람과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엘리사, 엘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11기 하 1장 1절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께서 회오리의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성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들 하는지라. 이에두 사람이 베델로 가는, 내려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 우리가 어떤 열정이 있고 뭐가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물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념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여기서, 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이거죠.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지금 얘기할 때뭐 어디 있었습니까? 갈, 길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죠. 그다음에 3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물어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도 알아. 그러니까 너도 조용해. 그건 무슨 일일까요. 이런 거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난 우리 스승님 쫓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의도한 것 자체를 얻기 위해서 뭐예요.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집념이 있다는 얘기죠. 이 믿음에도 열정이 있고 집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4절에도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내가 내가 정, 정신 절대 떠나서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 갑니까? 여리고로 넘어가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요단강을 넘어가죠 자, 요단강을 넘어서 뭐냐면 이거예요 자, 6절에 보면 이겁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까 똑같이 그런 얘기합니다. 여호께서 살아계신가 당신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이저어 언제도 그 얘기 나오죠. 베드로가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너희 네가 나세번 배반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는 한이 되도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는 날인데도 난 예수님 안 떠나요. 고 얘기죠.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예패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이 뭐냐? 내가 그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믿음 또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집념과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없이는 결국은 배교를 하게 되고 우리가 나오는 WCC, WEA처럼 모든 것이 배반하고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그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에 나오는 왕들이 얘기하니까 그들이 강해지매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야? 강해지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분당의 모 목사님, 교인들이 많아지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신형복을 존경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걸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 내가 성경을 성경대로 끌고 가겠다. 성경을 곁대로 어떻게 해요? 놓지 않겠다. 이 말씀과 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엘리아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치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은 매마는 땅 위로 건너더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누구하고 동행하는 데서 내가 짙은 땅에 갈수 있느냐? 매마는 땅에 갈수 있냐? 느 그거죠. 어떻게 됩니까? 리더를 잘 만나야지만. 그죠? 리더를 잘 맞지만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갈수 있고요. 리더를 잘만 만나서 어떻게 해요? 물에 수정되는 경우 똑같은 얘기라 그 비유와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절에 보면 건너면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기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갈 곳은 너희들이 갈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고 이해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엘리아보다 내 능력이 당신의 능력의 두 배를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능력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갖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박장로. 우리 신앙촌 같은 경우 박장노, 그장로 그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습니까그 사람은 뭡니까?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질이 되고 이단을 빠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은 급기야 플레이보이, 골든벨 때리는 그런 정도까지 바뀌어지는 이런 사상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 어떤 거가 나오냐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질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사가 갑절,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을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안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분명히 말씀하죠 네가 이것은 어려운 거야라고 얘기하죠.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마차 타고 올라가는 걸 보면 네가 그 능력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려놓고, 엘리아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버리죠. 자, 자 자기를 원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성취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엘리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격을 위해서 한번 보면 이사람봅니다이 사람은 자기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뭐합니까? 성취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취하는 사람 그리고 집념도 강하고 열정도 강하고 하는 사람 결국은 뭐냐 주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울 땐 도망도 가고 무서워서 도망도 가고 했던 모든 걸 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엘리사는 뭡니까 절대로 그것을 놓치진 법이 없어요. 내가 목표하고 성취 청취하고자 했던 것은 절대 놓치지 않았던 사람 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성격을 보면서 저이 성경 구절을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아, 마병이여 하더니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거섯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자, 여기서 보니까 뭘 봤습니까?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 하면서 뭐냐면 내가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나 봤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그 거섯을 가지고 물을 치며 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아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였죠. 자, 물을 치죠. 그러니까 그러고서 건너가 버립니다. 선자 제자들이 그를 보면 말하, 말하기를 엘리아의 성령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아, 엘리자가, 엘리사가 모든 엘리아의 모든 능력을 다 받았군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사람이 뭐냐면 이렇게 가죠. 그들이, 그 저, 엘리사한테 가서 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용감한 사람 50명 있으니까 그들이 가서 당신 엘리아를 가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한번 찾게 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엘리사가 이래대 보지 말라. 그렇게 그네들을 보내죠 어차피 못 찾아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고집부려와고 어떻게 해요? 가서 찾겠다고 돌아다닙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나옵니까? 엘리사가 여리고 머무는 중에 그에게 돌아오니라. 머무는 중에 그거 결국은 못 찾았다는 얘기죠. 가지 말라고 했지 않아. 왜 갔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한테. 자, 중요한 얘기가 여기입니다. 엘리사는 선과 악두 가지를 가진 자일까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성업의 성업 사람들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업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라고 합니다 결국 뭐야? 물이 나빠서 뭐야? 열매가 맺지 못하고 떨어집니다이 있습니다. 자, 엘리사 이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여리고 성을 6장 26절인가 보면 여리고 성을 갖다가 저주를 하죠.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문을 만이 문틀을 만들 때 아들이, 아, 다들이도 있고, 문을 만들 때 작은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그대로 돼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열이고는 저주받은 땅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도산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런 날이 됐죠. 자 엘리사가 이르되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갖고 와라. 그래서 소금을 갖고 엘리사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물에 던지면서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여리고의그 저주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야요 마라무라고 똑같죠. 쓴물을 갖다 단물로 바꿔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상황이나 모든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엘리사의 행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니 그가 그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업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는 뭐예요? 선행을 베풀었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자. 어, 선행가 백프로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나오죠. 잠깐, 이게 너무 빨리 갔습니다. 자, 어, 이런 얘기를 하죠.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 올라가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엘리사가 뒤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숲을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십 명, 사십 명을 찢었더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작은 아이들을 갖다가 죽여버릴 수 있을까? 그 잠깐 놀렸다고 제가 봤을 땐 이 사람은 악마 같대요. 이런 본문대로 말씀드렸다면 이것은 악마입니다. 근데 뭐가 돼 있습니까? 자, 작은 아이들 원어로 갔을 때부터 이게 나옵니다. 자. 작은 게타림 게탈임. 이게 게타림이 뭐냐면 그 이게 복수기 때문에 게타림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그런 남서 뭐냐면 여기에 뭐냐면 그 내용이 작은 권위가 없는 중요하지 않은 것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나른 것은 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 게타림 나림 니까 작은 아이 t 에서 나르가 뭐냐면 어린 한 단수고요. 나리면 복수가 됩니다. 위에 게타리도 마찬가지 복수거든요. 자, 나르인데 나르 뭐냐면 어린 것, 20세 정도의 젊은이께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뭐냐면. 첫 번째, 1번, 빨간색만 선택하는 겁니다. 작은 어린 것을 얘기했습니다. 선택한 겁니다. 작은 어리들이. 그래갖고 올라가라고 나오는데, 올라가라는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알라라고 되어 있는데, 올라가다 증가하다 쫓겨나게 되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가 그 이것을 갖다가, 그 말씀을 갖다가 전하냐면, 작은 아이들이 하니까, 뭐예요 대머려? 리 꺼져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통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머리가 꺼져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2번 빨간 걸를 보면 그 노란색을 보면 권위 없는 20세 대의 젊은이들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폭력배 정도로 볼 수가 있대죠 폭력배 정도는 사람들이 어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얘기한 것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머리 너무 꺼져라고 얘기하고 해결하겠지만 어떤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권위 없는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머리는요, 그, 레위계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문등병과 같은, 눈썹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는 사람을 갖다가 문등병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너 문등병자, 너 바꿔, 없어져? 꺼져? 문등병자, 나가버려! 문등병자, 너 엘리아처럼 한번 올라가 봐! 나고 야질른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보면 이거 있습니다. 자, 11기상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하나님 여호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고 알지 못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게탄 나루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게탄이 뭐냐면 단수고요. 여기 게타리움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 그때 그, 그 솔로몬이 솔로몬이 어떻게? 그,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 장가도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기는 작은 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똑같은 개탄 나으라고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개타림, 나으림하 똑같이 쓴 것처럼 작은 아이라고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뭐라고 했습니다. 자, 대물에 올라가라 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너도 엘리야처럼 한번, 한번, 한번 올라가 봐. 한으로. 하늘을 맞췄다가 한번 올라가 봐 라고 하는 그 비아냥거리는 거로 보는데 여기서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 보면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하죠 이르되 음, 죄송합니다 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를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늘의 아들이든 한번 올라가 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장로들한께 희롱한다고 얘기했죠 네가 한번 십자로 내려가 내려가 봐 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닙니다 똑같이 엘리아와 똑같이 너 엘리아처럼 한번 올라가 봐예수님도 마찬가지 네가 하나님의 4일 만에 그 성전도 다 다시 진다고 그랬잖아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한번 네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비아냥 거리는 똑같은 얘기죠 여기서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너 문득 병자 아니야. 너 문득 병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와?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함에곧 그 수풀에서 암검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이 찢었 42명을 찢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엘리아가 엘리사가 하느님의 그... 제자들이 하느님의 종이 저렇게 저주를 부를수 있을까 라고 보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그들을 갖다 응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냐면 베델을 베델은 뭐 무슨 날입니까? 베델은 그럼 뭐냐면 야곱이 처음을 돌베기를 갖다 뱉고 하늘을 올라가는 천사들을 봤던 데가 베델이거든요. 그베델를 갖다 우리가 축복받은 곳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축복받은 곳을 갖다가 저주받은 곳으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그 축복받은 것저주받은곳을 축복으로 바꿔버리고 축복받은 곳을 저주로 바꿔버렸거랑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다음 행적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매살 들어가고 거기서 사마리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예요 자 아까 뭐예요 베델에서 그다음에 그 여리고 여리고를 갖다가 베델에서. 길갈에서 베데루가베리고에서 여리고로 가죠. 여리고에서 끝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갈매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갈매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갈매산은 뭐였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아가 했던 거죠. 엘리야가 뭐냐, 불로, 어떻게 해요? 바하 선지자들 갖다 이긴 곳이 바로 갈매산입니다 그리고 뭐요? 비로 치유를 했던 것이죠. 자, 기선광에서 전부 다 뭐예요? 바하 선지자 450명을 전부 다 불로 다 죽여버렸죠. 그렇죠. 그런 곳이 갈메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리고에서 베들어 갔다, 배들에서 어디로 가요? 갈메산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여리고에서 물로 기적을 베풀죠. 자,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 배들에서는 곰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전부 다 물리쳐버리죠. 그거와 비슷한 거, 물과 불로 치유, 저, 한 거와 똑같이 여리고에서는 물로 기적을 베풀고,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것을 갖다고 곰으로 물리쳐갖고 불로 물리친 게 아니라, 여기는 뭐야? 곰으로 물리쳐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엘리야와의 능력들이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엘리사가 뒤로 돌아 비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그 숲을 에서암건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 렇게 얘기하죠. 목사들한테 뭐 회저 대적하면. 당신이 이런 식으로 죽어라고 얘기하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저러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목회자는 관계 없습니다. 목회자는 우리, 우리 저, 엘사목사님이나 요새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야? 목회자는 개일 뿐입니다. 오로지 목자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뿐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북 이스라엘 아홉 번째 왕 여호 저 여호람을 갖다 보는데 자저열왕개하 그 3장 1절에서 보면 어, 유다 여호사오당 1 8덟째해 아비 아들 여호람 사마 여호람이 사말에서 이스라엘 열두 12, 열두 해 동안 다스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요 내용이 요런 내용이죠. 여러분이 보면 아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동생이 그아시아가 아들이 없었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되는 거죠. 그 동안, 12년 동안 다스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오늘 이 말씀 중에 11기와 3장, 2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자, 그가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부모 같지 않게 바알상을 없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근데, 느바사들 여러, 여러 보암과 같이 죄를 따라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보암이 뭡니까? 그것을 부셨지만, 금송아지를 섬기고 어떻게 해야? 단과 발에 금송아지 집어넣었고 뭐야? 그 죄를 쫓아서 했다고 그럽니다. 자 모아방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1 0만 마리의 털과 순양 0만 마리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의 주군의 모아방이 이스라엘 왕을 배신한 자. 뭐요? 아합이 죽은 때까지는 뭐요? 모아방이 그 이게 공조 그러니까 그 공양을 했죠. 우리나라한테 그 그 금속 제품 이런 것들 갖다 받, 받친 그 나라였죠. 속국에는 마찬가지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방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모아방이 나를 배반했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무찌르지 리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합니까? 유다왕여호사바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르되 모아방이 나를 배전했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아방을 칩시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니까 러뭐요 내,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내 군인이 내 군인이고 내 말이 당신 군인이니까 당신 말이니까 우리 같, 같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왕 유다왕 에덤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사흘 동안에 군사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어져버렸다는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전부 다에덤 광야로 넘어가죠 에덤 광야로 넘어가면서 갔는데 그긴 행렬 뒤에서 가다 보니까 가축이 먹일 물이 다 없어져버린 겁니다 누가 졌을까요 하나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와께서이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베 선에 넘기로 하시는도다. 겁을 먹었죠. 그죠? 요아람 왕이.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1절에 보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여와께 물을 만한 선지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아,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에게 내려가고 여호사밧 왕, 에도 왕, 그다음 이스라엘 왕, 여람 왕이 다 내려가서 그에 물어보죠. 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이르되 내가 당신이 당신하고 나 무슨 상관 있어, 그죠? 난 당신하고 관계 없어. 근데 당신이 부친이뭐 그, 당신과 그 부모들이 보는 그 선지한테 가, 난 당신하고 할 얘기 하나도 없어라고 했습니다. 십자리에 보면 여호께서 유도왕 여호사밧 왕이 있기 때문에 네그 얼굴 봐갖고 내가 너한테 이게 주는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난널 보지도 않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이 많이 파라.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보지도 못하고 그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바람도 없고 비도 못 벌트지만 이 골짜에 물이 꼭찰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가축과 짐승이 그것을 마실 것이라고 기 합니다. 자 그런데 함사니가 이렇게 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 하는 것은 쉬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하셨어. 모압 자손들을 갖다 너한테, 너희들한테 맡긴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북 1번, 2번, 3번이 다 합친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덤이 다 합쳐갖고 나왔죠. 근데 모합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그모신, 그모신을 갖다 쓸 거죠. 이게 그, 이그암몬하고 똑같은 신을 그, 그 섬기는 그런 신들이죠. 그게 뭐예요? 아이들 갖다 어린아이를 갖다 태워서 죽이는 그런 신을 하고 있죠. 몰렉신이라고 도암몬에서 몰렉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금호신과 그 몰렉신은 거의 똑같은 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9절에 보면 뭐야 경건한 성업과 아름다운 성업을 치고 나무도 베고 모든 생을 메우고 돌로 모든 밭을 헐리라 그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아침에 돼서 소제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나와 그 땅이 가득했다고 기기합니다 그래서 자를 치료한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딱 보니까 어 에돔 왕창 와 갖고 뭐예요? 우리를 나라를 친다고 얘기하니까 뭐예요? 다 갑옷을 다 입고 그, 그 경계선에 다 전부 다 모인 겁니다 전부다. 근데 해가 딱 비를 해가 비치니까 뭐예요? 그 물이 반짝반짝거리는데 그렇게 반짝반짝거리지 않고 뭐예요? 핏빛으로 바뀌어져 갖고 붉은 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들이 서로 싸우다가 피가 다 죽었나 보다. 가자 우리 여기서 쫓아가서 죽이러 가는데 가서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들 다쳐 죽여버리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요? 그 성읍부터 헐고 다, 다 성읍부터 물고 나무도 잘라버려 아까 그돼 있는 것처럼 예언한 것처럼 전부 다 없애고 나무들 배고다 해버렸더니 뭐예요? 모아방에딱열 받아갖고 뭐예요? 군사 7 0 0 명을 거느리고 돌파해갖고 가보려고 에돔만큼 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니까 보 화가 나서 뭐예요? 마다들을 데리고 갖고 어떻게요? 번제를 들여갖고 태워갖고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놀래갖고 어떻게요? 고국 자기 나라로 다 돌아온 거죠. 자, 이게 이, 이기와 저, 열왕기와 3장 말씀입니다. 자, 4장 되면 이제 그 말씀이 바뀌어갖고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엘리사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제자들 아내 중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리져 이르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여와를 경유한 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당신 말잘 듣고 여호와께 경외하고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빚을 이제 좀 빚을 준 사람이 와갖고 우리 두 아들을 갖다 그 종을 삼고자 데꼬하겠다고 빚 대신 데꼬하겠다고 합니까? 어떻게 합습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한 겁니까? 그랬더니 엘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집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럼 좋다. 그러면 네가 이웃에서 그릇을 빌려갖고 왔고 빈 그릇에다가 전부다 네가 네 집에 있는 그 기름 그릇을 갖고 전부다 보라 나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릇이 다찬 겁니다. 더 이상 갖고 올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 그래? 그러면 알았다. 그것을 갖고 와봐 그랬더니 그때 기름이 딱 멈추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내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 근데이 내용이 어디가 있죠? 이 내용이 사르반 여인과 똑같습니다. 사르반 여인이 뭐야? 너한테 있는 게 뭐야? 밀가루 가, 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있어요 그랬더니 어 그래? 그러면 네가... 비가 올 때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가 올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해요? 엘리아가 엘리아의 행동과 그대로 카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에 엘리아가 갑절로 성령을 받은 것과 똑같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표, 치유하고 사람들 매기고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 여기서 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영별, 영적 별영분별령 있는 순애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파트가 죠 하나는 똑같은 그런 내용들, 아르와 사반 여인과 똑같은 수냅 여 여인, 사르반 여인과 똑같은 그런 그 제자, 선지자의 그 부인이 나오고요. 또 하나 나오는 여인과 수냅 여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 하나님은 만나게 할 사람은 꼭 만나게 하시고, 주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수뇌이 갈매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죠수뇌이요 그래서 뭐냐면 거기에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로 그러니까 갈매산에서 내려오면 항상 수냄에 들렸는데 수냄에 들렸는데 그곳에 지날 때마다 뭐예요? 이 여인이 엘리사 안을 갔다가 뭐예요? 항상 대접을 했다는 얘기죠 이 여인이 그의 남편이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자 뭐예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볼수 있는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뭐냐 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있는 눈을 달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못한 사람 아주 그런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목회자를 쫓아가느냐 교회를 쫓아가느냐 우리는 사람을 갖다 목회자를 보통 쫓아갑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근데그 사람의 분별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에 그저 여러 가지 그저 대통령, 아, 그 사회사건에서 나왔을 때그 장로, 손장로나 여러 가지, 그뭐 김동원 목사, 여러 목사님들이 반대하고 나왔던 그런 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영적 분별력이 있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죠. 저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거룩한 사람이지 않지만은 영적 분별력은 조금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는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파입니다. 예수만 잘 믿을 수 있으면 저는 그쪽이 바로 예수파라고 생각합니다. 자, 10자리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만들고 촛대를 두, 아, 촛대를 두 사이다 그가 그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라고 하였습니다.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다 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침상도 있고 거기다가 촛대를 넣었다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작은 성전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 사람을 대우해줬다는 얘기죠 자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무슨 얘기예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자 내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직접 얘기해도 하지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누구를 통해서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이 항상 누구신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그죠. 넌 어디서 왔느냐? 왕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이렇게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중간에 뭐예요? 사원을 둬서 그를 통해서 여인한테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든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편이 대우를한 것처럼 뭐예요? 자기가 그 위치에 서 있다는 얘기죠. 자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 자 왕에게 왕에게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왕이나 다른 그 군인들한테 모크할 뭐거 있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가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 믿음을 고백하는 순례 여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은 나이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 뭐예요? 아, 그 여인은 전혀 얘기하지 않지만 뭐예요? 게하 개하, 게하 씨가 이런 이런 여인이 이런 분명히 있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어, 창세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8장 10절에서 보면 뭐냐.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얘기 예언을 하죠. 그1 6절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을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내 주. 하나님이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여기서 창세계에서 뭐야 사라한테 얘기한 거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 또 엘리사한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 여성이 생리가 끊어진 지라고 되어 있죠 자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자, 늙은 거와 똑같은 내용을 14절 15절 16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 7절에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애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예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죠? 아들을 낳게 됐죠. 그 아이가 자라면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어머니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죽어버렸죠. 자, 이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르반 여인의 아들이 죽죠. 그죠 그래서 그 골방, 다락에 올라가서 또 하는 게또 나오죠. 그 내용하고 또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엘리아와의 영이 엘리사한테 임한 것처럼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순애 여인의 순발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여기다가 뭐예요? 아들을 하나님 사람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라고 기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죽은 아들은 죽은 자기에이게 맡겨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한 거죠. 똑같이 그렇게 하고,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할수 있는 거만 한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의 순발력이나 판단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보는 분별력,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포기할 것과 해야 될것을 정확히 구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사를 바라는 믿음이 달랐던 여인이라고 제가 저, 저, 저 제목을 썼는데요. 자, 24절에 보면 뭐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내가 말하지 아니거든 절대 막저이 나귀를 멈추지 말고 엘리사한테 붙여 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갈매산에 갔더니 뭐요? 이저 엘리사가 어, 저자가 오는구나. 저딱 알고 알아봤죠. 그를 보고 사원에 가해서 이르되 자 수녀년이 왔다. 그랬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물어보죠.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기도 이런 게 나왔어요. 내, 편,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했더니,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보다 평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과 치부리오 원문서부터 여러 가지 그 성경들을 쭉 읽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평안하다라는 것으로 전부 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으면 뭐라고 되을까왜 평안하다고 얘기했을까? 자, 27절에 나옵니다. 옵니다 신에게 이르러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든 개아시가 가까이 와서 야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이 여인을 물리치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엘리사 그만둬라. 딱 이기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불구하고 왜이 여인이 맞는지왜 생각을 못 했고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전 여기에서 약간의 의문점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결국은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없다는 교훈을 여기서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보면 그, 여기 그 수냄이 갈매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요 내용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와갖고 그 찾아온 거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죽게 아들을 구하더이니까, 아, 구하더이까, 내가 아들 날라 그랬습니까? 나안 그랬습니다. 나를 속이지 말고 내가 말하지 않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나 속인 거 없어요. 근데 엘리사 당신이 나한테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신 책임지세요. 라고 한 거나 똑같은 얘기죠. 내가 아들 구했습니까? 난 아들 구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요? 해자 엘리사가 얘기합니까? 게아시에게 이르되 야 여기 지팡이 가고 그래갖고 아이들한테 놔봐. 얼굴에 갖다 놓아. 이게 이제 그 당시 했던 내용들이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갔다가 주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으로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뭐예요? 사람은 힘은 없지만 나로는 할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을 여기서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산 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요? 예 내가 당신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자, 자 여기도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예요. 여인을 쫓아갔다는 얘기죠. 왜 엘리사가 먼저 가지 않고 여인을 쫓아갔을까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땐 엘리사가 그만큼 영적으로 흐트러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지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쫓아가고 그 인간적인 그런 걸로 해서 막대기 그 지팡이를 갖다 먼저 보내고 막 이런 걸 보면 저는 봤을 때는 그 예수님은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뭐 곧바로 가서 고쳐주는 거 아니면 말로 전달해 갖고 했든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걸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엘리사를 예수님의 예패라고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장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린,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습니다고계니다 인간적으로 해보니까 어떻게 인간적 행동이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 있는지라 딱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무슨 얘기냐. 그 여인이 얘기했을 때뭐야 그냥 단순하게 아 그러냐. 그 여인의 말만 믿고 계속했다는 얘기죠. 그 뭐냐면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이것은 될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 그런 예식가 아니었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자,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쫓아가지 마라. 우리 교회를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우리는 사람을 추천가서는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슨 얘기야?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얘기 뭐예요? 아이 위에 올라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 살이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고 기하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자 11개상 17장, 2 1절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누가 있습니까 엘리아가 똑같이 했죠 사르반 여인의 아들이 죽으니까 똑같은 이런 상태로 똑같이 하고 있죠 자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로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자 일곱 번 수는 뭐예요? 완전 수죠 그래갖고 나오게 됩니다 자 3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내 아들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아의 발 앞에 땅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가니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이거죠. 요 이런 그림이죠. 이 그림이 엘리아와 똑같은 그림이 될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순엠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높은 지성에 빠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판단력이 빠르죠. 그리고 행동 중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문제에 매우 민감하고 창조적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 선교점에 있고 자신의 욕과 결과에 대해서 균형을 잘 맞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화낼 때 화를 내고 내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내가 수평을 맞추는 사람 그리고 그 엘리사가 힘들지 않게 그 사람의 어떤 평형을 만들어주던 사람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실패를 피하고 원칙을 우선하는 사람이었다고 볼수 있죠. 선지자는 어떻게 모셔야 된다. 선지자 모셨을 때는 침상과 책상과 그 다음에 그 첩대를 노무로 해서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는 버튼에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만하다가 남의 도움을 받는 경향이 있다. 자만하다가 높은 명령을 겪는 경우가 뭐냐면 어, 뭐, 아까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자. 자 예수님의 예표에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엘리사가 다시 길, 저, 길갈로 이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다시 길갈로 가죠 제자들이 와여 국을 끓이라 하 자, 한 사람의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호박을 따서 그 소태 넣되 소태 죽음의 독이 있네 먹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국을 먹는데 아, 이건 독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엘리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엘사가 리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소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하에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었지니라. 자, 여기서 길갈로 갔던 이유가 과연 뭘까요? 길갈은 우리가 얘기하는 처음 시작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서 모여 전부 다 그... 그 할례를다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약속을 마실 것이 길가리였는데 거기서 뭐예요? 다시 한번 회복의 어떤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까 여리고성에서 그 저주를 내렸던 것이푼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 그런 예식을 한거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한 사람의 바 실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뭐예요? 아,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소대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 하면 예, 아까 돼 있죠. 이 내용이 어디서 납니까? 자, 마가복음 6장 16절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치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이제 그, 그, 그, 그, 그, 그 마라의 물무리바의 물, 거의 똑같은 거란 내용을 마찬가지 독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무슨 독을 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예약이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뭐냐면 길가를 갖다가 다른 것 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가를 어떤 그런 그그 그 뭐예요? 그 저주받은 곳에서 정말 바꿔주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실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것을 백 명에게 주겠, 주겠다. 니까 어떻게 백 명에게 줍니까? 이것을요. 보리꽃 이0 개인데 그렇게 얘기하죠.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물에게 주어 먹게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그가 그 앞에 그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이게 뭐요? 예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자, 아, 좋합니다 자, 오병리의 기적과 똑같은 것이 나온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고 있, 있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아지나 수가 오천명이 되더라. 자, 여호께서 떡을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을 원대로 주시니라. 그 내용이 43절 4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행동과 한 기적과 그것이 엘리사가 하는 기적과 거의 맞춰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엘리사가 갖다 예수님의 예표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나반이죠. 하나님은 내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자, 이 사람은 아람 왕, 왕이죠. 그죠? 아람 장군이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만나게 해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만은 아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2절에 보면 여기서 그, 이나반장군과 어떻게 엘리사를 만나게 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라. 자, 아내 수정 들죠. 그의 여주인이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그 아이가 이스라엘 그 작은 아이가 나반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아, 그, 저 주인님 그 엘리사 그 선지자한테 가면 나올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에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알아야 돼. 왕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소녀 말 이런데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이 오, 어, 그럼 가. 그러면서 뭐예요? 은십 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한테 가게 되죠. 나병을 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나병을 좀,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웃기는 얘기하죠 내가 그걸 어떻게 매겨? 실제와 질렀납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니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렇 하시잖아 왜 나한테 와서 그렇게 나병 고치라고 그래? 혹시 나하고 이렇게 싸움하고 할자고는게 아니야? 시비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납니다 엘리사가 그의 소리를 듣고 나서 아 그분 나한테 보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뭐예요. 가죠. 나만이 가고 뭐예요. 엘리사 집문 앞에 딱 섰더니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사자단에 보면서 요 가서 요단강 가서 몸 일곱 번 씻으세요. 자 그럼 회복될 거예요. 가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만이 열받는 거죠. 아니 이게 어디다 대고 이게 날 갖다 무시해. 이게 기분 나쁘게. 딱 이러는 거죠. 여기서 나온 얘기가 대우받는, 대우받으려는 자와 대우해주지 않는 자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스타일로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나아만이 이렇게 죠나아만이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 그가 내게로 와서 여호와 이름으로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 고집가 하였도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요. 웬걸요. 나, 저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와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한 나아만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나만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나만의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 사람, 엘리사한테 왔죠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신이 제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다른 신보다아람신보다 신보다 훨씬 좋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다 갖다 주죠 내가 갖고 있는 걸줄 테니까 좀저좀 그, 좀 가서 좀 받으십시오. 예물 좀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야요나만의 받으라고 강권하는데 그가 거절해버렸죠.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당신 이거 내가 이거 받으라고 해준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요 종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와 호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와께 호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앞으로는 말이에요. 제가 모든 재물은 희생재물과 모든 여와를 위해서 드리지, 다른 신한테는 잘안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이런 얘기, 이런 거는 좀 봐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뭐예요? 내 주인이, 암몬, 아람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땐 거기에 경비하며, 그 다음에 그가 내 손을 의지해서 그 림몬 신당에 들어가니까 그때 내가 몸을 굽히 것, 그거 한번 하는 것은 좀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좀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평안히 가라. 알았다. 평안히 가라고 가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20절에서 보면 이겁니다. 사환, 계아시가 스스로 이르대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스스로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져온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않으도다 여와께서 살아계신 걸 명소하고 오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뭐야 스스로 내가 그 사람한테 받아가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죠? 여리고성에서 그 그거 그 전부 다그렇다 없애 버리라고 했는데 뭐예요? 뭐 했죠? 그것을 갖 갖고 간 사람 있죠 그래서 아이 아이성이 아이성을 들어가지 못했죠. 그거 똑같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야곱서 1장 1 5절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죠?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많으면 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뭐까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자, 22절에 보면,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있는데, 그들에게 은한 달러트와 옷두벌 주랬습니다. 거짓말을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걸 저렇게 했으면 공짜로 가르쳐주면 어떻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한 거죠. 자, 그랬더니 뭐예요? 개아시가 그 물건을 집에다 감추고, 받아갖고 집에다 감춰버리죠.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야, 너 어디 갔다 왔어? 라고 해야죠 그랬더니,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어요?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26조선 무슨 얘기하면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이나 포도거나 양이나 소나 남정이나 여종을 받을 때야 그래서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나만이 나병이 내게 네 들어 나, 나만이 나병이 나병이 누구한테 왔어요? 개아시한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개아시가그 앞에 물러나오며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개하시가 나병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결국은 사망이 된다라는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예요? 높은 지성에다가 빠른 대응력을 갖춘 나만입니다. 뭐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 어떤 상황이 되면 곧바로 곧바로 바뀌고 내가 물러설 때인지 내가 그 앞으로 가야 될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벌써 나만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결과라는 게 뭐야 네가 나한테 와서 머리 안수 내고 이 부위에다가 해갖고 고쳐야 되잖아 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자, 완벽주의자고요 구석받는 것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일에 관한 것 주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혼자 이러는 거 좋아하고 일지향적이고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이나 결과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이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내가 곧바로 결정적고아 앞으로는 내가 여와 호 위에서, 이스라엘 그것만 위에서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정되는 사람이죠. 자, 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탐색하는 게, 저 엘리사가 누누며, 저, 저, 뭐하는 놈이야? 내가 가야 돼? 말해? 내가 물러서야 돼? 아니면 계속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만약 이 사람이 만약 페이스를 조절하지 못했을 경우는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영원히 문득병을 고치지 못했던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아에서는 꼭 이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보다 만물보다 심히 부탱 것은 마음이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호하니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나음을 보 나만을 보나 수련면을 보나 엘리사를 보나 보십시오. 작은 아이들을 보나 우리가 작은 아이들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비양념 거리는 사람들. 그사람들 어떻게 처벌 받는 얘기죠. 심히 부태한 것은 마음이라 내가 마음을 상대편을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나를 존중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그 여리고가 어떻게 돼요. 여리고가 저주받은 땅에서 축복받는 땅이 되고요. 길갈이 저주받은 땅에서 축복받는 땅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수냄 여인이 정말 늙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얻고 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그 아들의 소중함, 그리고 뭐냐면 엘리사를 갖다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하느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줄수 있었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그 화웨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일본과 우리가 그 수출 보복에 대해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결국은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개하식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수면 항상 뭐가 도움 주는 이런 사람만 있다면 결국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체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안을 품과 같이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기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내가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 사람을 보고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갈 것이냐라고 결정해 준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을 보고 간다는 얘기죠. 항상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왜 악한 행동을 했느냐. 그들이 강해지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있어요? 내가 국민, 우리 지도 지지가 50%가 넘어오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들의 생각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 보좌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이 우선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요번에 또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 여러 가지 그 정문회가 나왔죠. 그 청문회에서도 나오는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을 갖다가 다시 한번 검찰총장에 맡길까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까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심히 부패한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 그 결정은 부패한 결정밖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올바른 생각 자체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진리란 얘기죠. 우리가 적폐청산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뭘까?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결국 은 정의를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라는 것은 뭘까요? 정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휘두르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정폐가 되고 아니면 사람을 탄압하는 것으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진리는 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될수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뭘까? 결국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일자미력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누구와 같이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판단하고 정말 분별할 수 있는 눈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해주시길 추원드려옵나이다